아, 이거 쉬어주기 기다려봐, 지금. 기다리라고. 야, 이씨. 기다려기다려기다려기다려기다려 됐다 재시 기다려 기다려 아 제발 아 제발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어어? 어어? 기다려 재식 어? 어? 기다려. 기다려.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이 댕댕이 새끼 일로와 일로와 됐다 야기에너 <뭔람> 아, 토끼로 만들어 버릴 거라고. 야너 토끼 만들어 버릴 거야. 잡았다 이. 아 잘도 못 돌아온 거는 토끼만이야. 어? 기다려. 기다려. 젤씨 기다려. 기다려. 기다려. 기다려. 기다려. 기다려. 너 귀를 물어뜯은 거야 알아 지금? 응? 아이씨. 야 토끼로 만들어 버릴 거야. 이 새다. 이 에. 이 새. 이 토끼로 만들어 버릴 거. 토끼로 만들어 버릴 거라고 토끼환상이다 토끼로 만들어 이씨 절대 못버어 에이씨 너 토끼로 토끼로 만들어 버릴까 토끼로 이씨 토끼 토끼다 이새끼야 토끼로 만들어 버릴까 토끼로 에이씨